you <laughs> 네, 여러분 멋진 공연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 다음에는 어떤 가수가 준비하고 계시죠? 아니욕을안 좋은 분이 제 와서 지금 방금 기우 네. 보니까 네네 네,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아마 그온 거울이 우리나라 온 거울 방방곳곳이 네 태평성대하가 가네요. 네아최고적절 하시네요. 그러죠. 네.